안녕하세요. T1에서 서포터를 하고 있는 캐리어 류민석입니다. 어, 작년에도 딱 전직이고, 롤드컵 결 아니, 롤드컵 직행이랑 결승전 진출 확정했었는데, 올, 올해도 똑같이 전직이고, 그렇게 되어서 신기한 것 같고요. 이제 결승 또 가서 기쁩니다. 음, 들어보면 되게 너무 힘든 한이었던 것 같고요. 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한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마무리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끝끝 매짐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되게 음, 젠지 스타일이 안 말리고 되게 저희의 스타일대로 잘 풀어왔던 것 같아요 싸움도, 예, 싸움도 잘안 피하고 이제 라인전도 유리한 상승 잡았을 때는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모든 라인 그래서 좀 그런 편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애초에 챔피언 구도가 좀안좋좀 좀 그런 좀 조금 밀리는 그런 구도였어가지고 저희가 상상하던 대로 됐고 그리고 게임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잘하던데 <웃음> 네,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음 오늘 음 오늘 되게 만족하는 만족하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 세트 이 세트 이제 이 세트가 좀 컸다 생각하는데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도 이제 잘 소통하고 이제 미드에서 상대 팀 실수 잘 바로 캐치하는 그런 능력들이 역전하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뭔가 아직 내신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뭔가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좀 되게 침착하게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전 할 때마다 어차피 제가 수 시간 갈수록 더 이제 좀 게임 풀는 풀인, 풀이는요 그런 게더 잘한다 생각해서 상대 팀보다 그 딱히. 좀안급해지고좀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장기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저도 뭐 이제 높은 곳을 갈구하는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뭐 어느 팀 만나도 자신 있고요. 이제 담원 잘하긴 한, 잘하지만 저희도 잘 준비하면 뭐질 상대는 아니라 고 생각해서 뭐이 이게 뭐 저희가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시프로스는 진짜 제가 대비하기 전에는 뭔가. 제가 데뷔하고 나면은 뭔가 우승도 되게 많이 할것 같고 좀 뭔가 잘할것 같았는데 막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거 대단한 것 같고 꼭1 0 우승에다가 저도 이제 첫 우승이기 때문에 같이 위민 위민이니까 아니 같이 이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막 그렇게 이제 롤의그 게임 지식 그런 게막 뛰어난 상태가 아니고 그니까 뭐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잘한 상태가 아니었고 뭔가 피지컬이랑 이제 그런 감각들 그런 걸로 하는 위주였는데 예 지금은 올해는 이제 작년 끝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올해 되게 잘 많이 배웠고 많이 노력도 해서 지금은 되게 잘한다 생각해서 예 어느 팀을 만나든 어느 선수를 만나든 그냥 그냥 잘할 잘할 거같아요 음, RNG, RNG의 민 선수랑 상대해 보고 싶어요. 최근 이제 민 선수가 이제 국, 세계적으로 많이 제일 인정받는 서포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잘한다고 상 평가받는 선수니까 제가 꼭 제가 이기면은 이제 평가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신도 있고, 그리고 상대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돌고 돌아보면은 지금이 제일 기억 남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일시킨는 당연히 목표 우승 우승 목표고 이제 롤드컵 가서도 목표는 우승이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잘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 네 그리고 뭐 그랬 그래, 그렇다고 막 플레이에 뭐더 급해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롤드컵 가서 꼭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음 저희가 어떻게 이번 시즌 되게 좀 우여곡절이 하나 어쨌 그런 게좀 많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결승전도 가게 되고 롤드컵도 직행하게됐는데 이게 다. 저와 버티셨던 이유들은, 이제, 뭐, 가족과 친, 지인도 금지 있겠지만, 팬분들이 제일 컸다고 생각해서, 이제, 팬분들한테 정말 가슴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꼭, 어차피 제가 보답, 보답 드릴 거 성적밖에 없으니까, 이제 좋은 선정 내서, 꼭, 앞으로도 좋은 선정 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예, 감사합니다.